빙글빙글, 빙글빙글 빙글빙글 뱅글뱅글 뱅글뱅글 맴돌며 맴돌며 해가 꿀딱 지도록 해가 꿀짝개드도록 풀짝풀짝 풀짝꿀짝개드로 풀짝 풀짝! 뛰어놀아요 뛰어놀아요 거위도, 거위도 거위도 꽥꽥 거위도 꽥꽥, 거위도 꽥꽥 신이 났어요. 신이 났어요. 와 그림 그래, 어. 얘가 개그리 그래. 맞아. 거의도 신이 났어. 그림 그려놨지. 어, 얘는 사람인데 얘가 거의야어 얘는 얘는 거위고 얘는 사람이다. 어 얘는? 맞아. 얘는? 이거는, 얘는 어 베를린 베르그루의 미술관이래. 얘는 걔도 거위래. 얘랑 얘랑 거의 똑같잖아. 맞아. 어, 얘는 하트이잖아. 하트. 하트. 음. 자 이건 뭐야? 방글 방글.